가습 효과가 좋은 여러가지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할건데요 어제 아이들이 코가 막혀가지고 계속 잠을 못자더라고요 편병나무거든요 솔방울처럼 이렇게 불에 담가서 한 30분정도 방치를 해준 다음에 물을 충분히 먹으으면 그릇에 담아서 어, 놓아주시면 되거든요 팽나무 특성상 곰팡이가 피지 않고 물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용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매번 하고 있는데요. 아침이 되면 많이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좀 괜찮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이 조금 새까매졌는데요. 한번더 헹궈가지고 씻어서 헹궈서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씻지 않은 거는 이런 색깔이면요. 씻은 거는 그냥 씻어서 물을 충분히 머금은 거는 이런 색깔이거든요. 물을 하루 정도 방치를 해두고 하면 다시 이런 색깔로 돌아와요. 네. 그래서 또 눈에 보이게 솔방울처럼 눈에 보이는 가슴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요. 아주 이렇게 좀 해놓는 편이에요. <웃음> 제가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만든 작품 옆에 화분도 키우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수중식물이나 물이 가득, 음, 담긴 이런 마리모. 그리고 여기에 스킨답서스도 좋다고 해서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웃음> 한달 정도 있다가 왔더니 조금 많이 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네. 조금 더잘 신경 써서 이제 키워야 될것 같고요 이런 도 아이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려놔 봤거든요 건조한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 키우기를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마리모 그리고 수중식물을 키우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이런 가슴 효과가 있는 솔방울이나 편백나무를 이용해 주시면 눈에 보이게 가슴 효과를 느낄 수 있으시고요 보일러를 계속 올려주시다보면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많이 건조해진다고 하니까요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습기가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수건을 넣어 놓는 건데요. 수건 같은 경우에는 세 시간에 한 번씩 물을 계속 적셔 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수건만 의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 대신에 숱이나 그냥 물을 어항에 두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유발한다고 해서 제일 좋은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밤에 오늘은 이건을 많이 빨래대에 널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가습기 인데요 가습기 청소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가습기 청소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정말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웃음> 걱정이 돼요 가습기 청소하기 전에 혹시 설명서가 있으시다면 설명서를 보고 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가습기를 가지고 청소해볼게요 일단 분리를 할수 있는 최대한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뚜껑 그 다음에 몸체 네, 이렇게 몸체를 잡아 빼면요. 이제 물통이 이렇게 따로 되어있고요. 물통 안쪽에도 지금 냄새가 좀 나요. 이런 물통 세척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도 이렇게 때가 끼어 있는 경우에 닦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소하기 전에 이제 식초랑 따뜻한 물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집에 혹시 멸균 거즈가 있으시다면 멸균 거즈, 면봉을 같이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럼 이제 청소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이게 본체 부분이에요. 본체 부분을 한번 닦아내볼건데요. 본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멸군 거즈나 면봉을 이용해서 식초로 이 식초를 묻혀서 닦아줄게요. 식초를 약간 묻힌 다음에 이런 구석구석은 이쑤시개로 살짝 빼주시면 은 한번 더 면봉으로 따뜻한 물을 또 거제 한번 묻혀서 한번 더 닦아내주세요. 거즈로 한번더 마른 거즈로 한번더 닦아주세요. 네, 이제 본체 부분은 이렇게 다 닦았다면요. 통풍이 잘되는 어, 그늘에 한 시간 정도 좀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체를 한번 닦아볼 건데요. 본체는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해서 먼지를 흡착해줄게 아무래도 구석구석 닦아주려면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먼지 흡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물을 3분의 1 정도 여기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뚜껑을 잠그고 막 흔들어주세요.